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하추자연휴양림에 왔습니다. 하추자연휴양림 여기 사이트 리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이 입구고요. 그리고 차를 주차를 하신 후에 여기 보이시는 곳에서 체크인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매점 건물이 있고요. 매점 건물에 샤워실이 있으니까 샤워실을 사용하시려면은 이쪽에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참 놀기 좋은 계곡이 있는데 이 계곡부터 보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소리 들리시죠? 이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저쪽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그리고 그렇게 깊은 편도 아니어 가지고 물놀이 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매점 건물 옆에 이렇게 별도의 건물로 샤워장이 있습니다 그럼 샤워장 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지금 남자 화장실이고요 어, 지금 에어컨도 켜져 있고 굉장히 깨끗해요 여기는 지금 관리동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굉장히 깨끗하죠 그리고 화장실 옆에 이렇게 문이 있는데 샤워실이 있어요 샤워기는 총 3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깨끗하죠 그럼 사이트 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를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차단기가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느라 설명을 못 들었는데 차단기는 이 태그를 어 체크인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오른쪽에 그 네모박스가 있는데 그 근처만 가게 되면은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사무소 쪽에서 어, 사이트 쪽으로 제가 차를 갖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관리사무소 앞에 있는 계곡에서 놀려고 하면은 차를 타고 이동을 하셔야 돼요. 거리가 상당히 멀어가지고 어, 도보로 왔다 갔다 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체크인을 하실 때 쓰레기 봉투를 받게 되는데 쓰레기 봉투는 천 원이니까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사이트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길로 올라가다 보면 은 여기 첫 번째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는 다 데크루 사이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데크는 상당히 커요. 그리고 앞에 테이블도 있는데 테이블도 모든 사이트가 하나씩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 4번 사이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두 번째 사이트예요. 여기도 굉장히 데크 크죠? 여기 자연휴양림 캠핑장은 모든 사이트가 이렇게 단독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두개 사이트는 앞에 주차가 안됩니다. 보시는거와 같이 3번, 4번, 5번은 별도의 주차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곳 주차장에 주차를 하신 다음에 짐을 가지고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곳 3, 4, 5번으로 가는 길은 좀 험난해요. 지금 보시는거와 같이 이쪽 이렇게 험난한 길로 좀 짐을 좀 옮기셔야 됩니다. 이 길이 3,4,5번으로 가는 길이에요 밑에 쪽은 3번하고 4번으로 가는 길이고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5번으로 가는 길입니다 좀 전에 그 길은 좀 험난해 가지고 제가 도로를해 가지고 5번 사이트를 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사이트가 5번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크기 굉장히 커요 대신에 짐을 옮기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5번 사이트 밑으로 이렇게 주차장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3,4,5번은 그렇게 추천을 하지를 못하겠어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바로 옆에 길이거든요 길에서 바로 사이트가 다 보여 가지고 그렇게 추천하는 사이트는 아닙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쪽으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길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은 여기에 편의시설동이 있습니다. 제가 편의시설동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긴 남자 화장실이고요. 이렇게 넓은 자리에 좌변기 하나하고 소변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 개수가 좀 작은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드네요. 하나밖에 없다는 게. 이게 너무 크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두 개로 나눠서 두개를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수대는 야외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개수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게 6번 사이트입니다. 6번 사이트도 상당히 크죠? 그런데 6번 사이트도 이렇게 길 옆에 있어가지고 차량 통행이 뒤쪽으로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6번 사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화장실하고 개수대가 가깝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 사이트 지역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곳이 7번 사이트입니다. 7번 사이트도 이렇게 화장실하고 개수대가 상당히 가까워요. 그리고 7번 사이트부터는 이렇게 사이트 안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완전 단독으로 되어 있죠. 데크 상당히 크고 테이블 있고요. 그리고 하추 자연휴양님 캠핑장은 이렇게 옆으로 계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트들이 계곡을 따라서 쭉 있어요. 어떤 사이트를 고르시더라도 계곡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그렇게 물은 많지 않고요. 그냥 발만 담글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물만 있습니다. 아까 1번부터 5번까지는 차를 옆에다 주차할 수 없고 완전히 단독이라 하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차가 왔다갔다 하면서 사이트를 다볼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좀 중간 정도 되는데 7번서부터는 완전히 단독처럼 이런 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왔다갔다 거리거나 사람이 왔다갔다 걸어도 사이트를 볼수 없게 완벽하게 이렇게 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사이트 또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 8번 사이트 앞에 와 있습니다. 근데 8번 사이트는 지금 사이트에 사람이 있어 가지고 지나가면서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구조는 7번 사이트와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9번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곳이 10번 사이트입니다. 7번, 8번, 9번, 10번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이곳이 11번 사이트입니다. 11번 사이트에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데크 사이즈는 모두 동일한 것 같고요. 데크에서 이런 식으로 사이트 앞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 앞에 테이블이 있고요 사이트 옆에 이렇게 계곡을 볼수 있는 경치. 이거는 모든 사이트가 동일하니까 다음 사이트부터는 설명을 좀 빼도록 할게요. 이곳은 12번 사이트입니다. 12번 사이트도 동일하게 생겼죠. 그럼 다음 13번 사이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13번 사이트입니다. 현재 제가 텐트를 펴는 장소고요. 보시는 거와 같이 데크 사이트나 뭐 그런 건다 동일해요. 그리고 식탁도 있고 그런데 밑에랑 틀린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들은 지금 차 뒤쪽 저쪽에 테이블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이렇게 데크 앞에 그리고 계곡 앞에 이렇게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엄청 넓어요. 지금 제 차를 이쪽으로 앞으로 들어와서 어 핸들 10번 정도 왔다 갔다 해서 차를 돌릴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입니다. 지금 밑에 6, 7, 8, 9, 10, 11, 12까지는 테이블이 저기 있어서 차를 돌릴 수 있는 정도 크기가 안나거든요 그런데 13번은 이 정도 크기가 나옵니다. 지금 13번 사이트에서 밑에 쪽으로 경사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은 경사가 좀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음 보시는 것 같이 경사 장난 아닙니다 뭐 화장실까지 거리 이렇게 보면은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대신에 경사가 이렇다는 거 그리고 지금 날씨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땀이 나는 날씨거든요 그런데 사이트 앞에 앉아 있으면은 어 땀은 안 나요 지금 보시는 것이 14번 사이트입니다 어, 14번 사이트도 밑에 13번과 같이 앞마당이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3번보다 더 넓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이트와 다르게 14번쪽은 13번하고 경계에 있는 나무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13번 사이트가 훤하게다 보입니다. 이거는 14번 사이트에 계신 분한테 안좋은 점이 아니라 13번 사이트에 계신 분한테 좀 안좋은 점 같습니다. 여기는 15번 사이트입니다. 하추자연휴양림의 마지막 사이트입니다. 보시는 것와 같이 주차장은 엄청 넓습니다. 전 사이트 중에 15번 사이트가 제일 넓습니다. 지금 15번 데크 위에 있는데요 15번 데크 위에서 보는 풍경은 이 정도입니다 저쪽 주차장 자리 굉장히 넓죠 한쪽에 주차를 하시고 한쪽에 타프를 설치하고 생활을 하셔도 자리가 남을 정도입니다 대신에 양쪽에 이렇게 두 개의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좀 주차구역하고 타프구역하고 좀 나눌 수 있는 중심이 좀될것 같아요. 조금 아쉽다 하는 거는 지금 나무를 보시면 잎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캠핑 야영장 숲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쪽에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은 산속에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해가 위에 있으면은 그늘을 만들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모든 사이트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숲속에 있어 가지고 해가 좀 빨리 넘어가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추 자연휴양림 사이트 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요즘 자연휴양림 쪽 너무 사이트들을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곳도 제가 3월인가 4월경에 예약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공사 중이라고 해가지고 예약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 전이랑 지금이랑 어떻게 변했는지 저도 알수 없어요. 그 전에 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곳 하추자연휴양림 제가 봤을 때 강추입니다. 여름에 아무리 그늘을 만들어 주지 못한다 해도 여름에는 타프 필수잖아요. 타프 하나씩 다 갖고 다니니까 큰 걱정은 없을 것 같고 자리들이 모두 독립된 자리고 앞에 계곡까지 있으니 이런 캠핑장 진짜 흔치 않습니다 굳이 단점을 뽑자면은 15 14 13 12 요정도 사이트들은 화장실 왔다갔다 하기가 힘들다는 거 경사도가 있으니까요 그 정도 빼면은 단점은 찾아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하나 더 화장실 여자 화장실은 모르겠지만 남자 화장실 자병기가 하나라는 거, 사이트 수에 비해서 좀 개수가 작은 것 같습니다. 이 영상 관계자분이 좀 보신다면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너무 강추하는 하추자연휴양림 리뷰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치였습니다.